그렇다. 오늘은 팬미팅이 있는 날이다.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우리 캐럿들에게 정말 멋진 무대 보여줘야지.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한 무대가 많다. <웃음> 이따봐요 캐럿들. 안녕. 오늘도 화이팅 그럼 더할까 어떻게 할까? 나 거울, 거울부터 한번 찍어주실죠 하하. 아, 오늘은 왕자님 컨셉인가? <웃음> 이리 어쩌나? 난 진짜 왕자님인데 <웃음> 아, 저용히좀 하지 <웃음> 아, 이런 드디어 나에게 걸맞는 옷수 있는군 그래 네. 오늘 패밀팅 <웃음> 파이팅 <웃음>